자 천지 조화로는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꼬약한 거야 그래서 카드에는 카드 종류를 놓고 개수를 놓고 초이스를 하게 만드는 것이 수지이천북의 타로 카드의 수리비법이에요 그냥 나눠 놓고 똑같은 거갖고 몇장 뽑아라 몇장 뽑아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사계웅기론 사계웅기론 네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은 네가지 종전과의 지는 기운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운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사계라는 것은 어떻게 이 동서남북 그죠 동서남북이 우리는 중요한 사계가 되겠지 그런게 그러니까 준하추동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준하추동 하면 우리 기운이 다르잖아 음, 음. 그것이 고 오는데 사계의 운기로는 심리에서의 사계 심리에서의 사계의 운기로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다 어디 이것은 어디 어디서 나왔을까앞 시간에 했는데 우린 사계라는 것은 아까 전에 사생이라는아 사생 어, 이 사생심이에요 사생기 사생에서 작용하는 인간에게 미치는 기운의 종류에 따라서 막 바뀌게 되는 거야 사생의 기운 그렇겠네. 전생이 전생의 영혼에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의 활동성에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 세계 아, 어, 귀신의 아니, 영혼의 세계. 사람마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 자, 인간의 즉 욕구에 영향을 많이 잘. 인생에 그 여러분들 10그뭐어 14번 같은 경우 누가 14번 있을 때 1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인생이다, 그제? 사로 나누면 이잖아, 그제? 요거는 인생이란 말이야. 인생에는 어떻게? 인생의 욕구, 자기가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욕구에 의해서 많은 인양을 주게 되고, 귀신의 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 11번, 19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외부의 기운에 많이 좌우되게 되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작용, 인연의 작용들에 많은 인양을 주게 되는 것이 이 사기의 심리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우리 동서남북 해고 딱 정해져 있다 그지주나 추다 뭐 뭐동서남북 이런식으로 정해서 사주는 정적인 동적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를 푸는 것이고 심리는 어떻게 동적인 계통이 있었어 음. 움직이는 계통을 풀게 되는 거예요 음. 자그 다음에 우리는 다섯 개가 있다는 것은 오행작용론이다 옛날에는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저의 성향을 이렇게 만들어줬지만은, 5회 장용률은, 사죄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5행을, 오행을 푸는 거예요. 그죠? 자, 5행을 푸는데, 여러분은 심리에서는 정말로 신비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5번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섯 장의 카드를 딱 놓고 딱 풀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이유가 원인이 무엇 뭐 때문에 왔다는 것을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카드 한장 뽑는 순간에. 그러면은, 요게, 그, 다섯 장이라는 곡이 딱 구분이 되어가 있네요. 사계 운기론 뽑을 때 사생도 뽑아 아, 다, 다 있죠. 네. 넉 장이 구별이 되어가. 아, 다 ]까요? 있죠. 아, 나 선생님 그거 실기하는 걸 봤는데요. 응. 음. 선생님이 몇장안 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순분대로 나중에 논리에 따라서 풀어가는 그 명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돼요. 음. 음. 그래서 이거는 다섯 장으로 하는 거예요. 음. 다섯 장으로 하는데 이 카드를 딱 뽑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일이 변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벌써 다 아는 거야. 다섯 장 카드 한 번만 딱 돌리면. 그 오십 장 중에 곧그 다섯 장만. 아, 오십 50, 여장 중에 다섯 장만 뽑아가서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음. 문제 이해가 선생님 몇장 만들고 이렇게 자, 유원 구성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는 유원 구성론은 풀지 않을 겁니다. 와, 일반 사람들은. 하늘의 뜻, 천의 뜻을 우리는 풀지 말아라. 음. 자, 이것을 풀게 되는 영혼의 정체라든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푸는 방법은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요거는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다. 음. 여러분, 여기는 유금 비법의 논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음. 유금, 비법의, 유금, 비법. 어, 유금 비법의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칠성 요소로. 일곱 가지가 있다는 것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지개 색은 몇 가지? 일곱 개. 북두 칠성은 몇 개? 일곱 개. 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무지개 색은 색상이고, 그죠? 색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북두 칠성은 어떻게? 밝기가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리사주에서 사는 칠선녀는 뭐가 다를까? 약 종류가 다르다. 그죠? 그렇게 치료법이 다르다는 거다. 이 사람인 데는 어떤 치료법을 써야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이 결정적인 단서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 일곱 장 갖고 쫙 푸는 거야요 일곱 장마다 세게가쫙 푸는 거에 아, 여기서 일곱 장 카드 갖고 아. 푸는 거야요 전체 폐어 가지고 뽑으라는 게 아니고 일곱 장 카드 갖고만 딱 아, 아, 뽑는 아, 거야. 아, 그치,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수리 법칙의 예스만 풀어가는 거예요. 음. 다. 뭐 다양하게 내용을 풀어줄 수 있잖아요. <웃음> 장수. 아니 인생만사 모든 <웃음> 것을 다 푼다 이게 있겠어? 이것만 풀고면 이런 게 아니고 음. 이 인생만세는 모든 것을 다 푸는 거야 모든 것을 답은 누가 갖고 있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추출해 내는 거예요 추출해 내는 거예요자 그래서 8가지는 우리는 팔방 반응론이다 팔방 반응론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방팔방이에요 그죠 모든것은 사방팔방 가장 복잡한 문제예요 사통팔통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풀수 없는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인간의 욕구, 팔욕, 팔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수 없는 이, 이 방향들 아, 신, 이 속에 신기해 그래서 이때까지는 안 풀어졌지만 은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분들 이것을 완벽하게 팔욕 명상과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팔욕과 팔심에 대해서 팔욕, 팔심, 팔액, 팔풍, 팔 이것을 여러분들이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공개를 안한 거예요. 뽑는 게 그때서 우리는 고 따라서. 음. 아, 저 공부를 해가 설명을 해주면 응, 그래서 이게선 정말로 신비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내 공개를 못 했어요. 그 카드가 마땅찮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갖고는 뭐 갖고 뭐 갖고 하게. 아 이거 갖고는 칠선적 카드 갖고 뽑는 거고. 이거 이거는 어떻게? 발가목 카드 갖고 뽑는 거잖아. 자그 다음에 우리는 아홉 개구기변한 아홉 개 있는 것을 구기변하론 이라고 그랬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거 구기변한하면 운명주기 뭐 풍운주기 이것만 생각했죠 5번 계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배우게 되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아홉 가지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되면 몇 번에는 아주 두뇌가 뛰어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 13번. 한 번씩 하려고, 뭐, 13번, 뭐, 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지. 예. 이 두뇌가 있는데, 이 아홉 가지 유형에는 특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 인간의 재능, 그 다음에 인간의 풍, 이런 것들을 여기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 깊이 있게 갈 것이요. 공부를 잘 못하면 어떻게 앞부분만 하다가 어떻게 중단하고 앞부분만 갈 것이고 뻔해 보면 다 안다. 어디까지 수준인지 아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디에 핵심이 있냐면 여기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어려운 이론들이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론들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면 강좌를 계속 이쪽으로 투입을 할 것이고, 야, 이 가기가 지금 벅차다. 이러면, 이, 이 가지고 간단하게 상담을 위해서 하는 논리만,까지만 할 거다. 제 말이에요, 님 예? 응.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공부를 시키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아, 그 이렇게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얼렁뚱땅, 내가 얼렁땅 한 거지. 열심히 할 테니까. 아. 음, 자, 말씀하신 대로. 자, 요까지. 그렇게 그래, 요까지 그래. 완벽하게 가는 거야. 예, 예. 음.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사주와 심리의 완벽한 차이점이에요 그렇게 정적인 문제와 동적인 문제를 완전히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수리사주가 외국으로 진출하기는 그다지 쉽지는 않아요 왜 사주라는 아주 그거안 되는 아니다는 것이 못이 박히기 때문에 세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로카드로 진출을 하다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리사주는 빛이 안날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삐시나게 되게 되면 지금 우리는 그 뭐고 어학 데이터베이스, IBM에서 하는 그 무슨 데이터베이스, 무슨 아학 그 웹, 음, 병치하는 그거 뭐고? DB, 체질 이런 것들에 이게 첨무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올지 모른다 자 그래서 이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씩 푸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숫자, 차로 카드에서 숫자는 카드를, 어떤 카드를, 몇 장을 우리는 초이스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어떻게 초이스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카드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이 숫자의 법칙이, 카드 종류가 있었고, 이 숫자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완성, 이까지 완성을 해야 정말로 카드 한 장에 한 장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다음 단계로 가시는데, 이거는 저 대학원 가정이 돼갖고, 그거는 상륙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지금 가정에서는 뭐 한다. 그래서 일급, 일급, 뭐, 정교사, 일급, 일급 강사들 자격 교육에서 이렇게 하겠다. 왜? 여까지못 따라올 수도 있습니까 이게 막 가다 보면 못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그거는 천부경의 논리가 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요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몇 장을 흘리는 자, 그러면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예를 들어보자. 카드 갖고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 그 말이, 많이네연애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 뭐 갖고 하겠노? 내연예원좀 봐주세요 이러 왔다 이 말이야 황당하게 응? 아연예원내 연예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와서 그럼 이 어떤 논리에서 풀면 되겠나 밝은 네, 문에는 아니다 어. <웃음> 우리는 카드 간단하게만 해라 응? 이거는 석장 카드 갖고 천지좌르는 석장 카드만 갖고 끝나는 거야 석장 딱 나눠 놓고 한 개만 딱 골라보면 이러면 답다 다 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어떤 사람 만날까요? 이라게 되면 어떻게? 해? 어떤 사람 만날까요? 그러면 복채가 없으면 안 되잖아. 못 가잖아. 기능값이 없어 갖고. 그럼 기능값한개넣으면 어떻게? 무슨 카드 돌려? 그 그걸 이제 우리 아 그것을, 그렇지 그것을 이제 그거는 카드가 있을 하는데이 기초를 모르면 그 카드 가는데 나중에 못 한다는 거지.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풀어줄지 모른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했죠? 수리사주가 풀수 있는 범주 내에 모든 것을 다 푸는 거요 무슨 음. 얘기죠? 태길, 궁화, 풍수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을 다 푸게 된다. 막 이름, 성명한, 성명한, 장명은 안하지만은, 이름이 어떤 것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을 다 푼다. 어떤 명제든. 그러면 점심 먹고 이 명제가 뭔지 열심히 알아봐야 되겠지? 음. 뭐 하든 거아 어, 1시 20분에 그러면 어 그러면 또 가자 한번 더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카드로서 풀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크게 반주 그것을 우리 합니다